콧등의 각도가 수직으로 떨어져 보이게 되어서이며 이 오른쪽의 경우 물론 콧대도 높지만 코끝이 콧대보다 더 높아서 콧등 라인이 사선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런 라인은 민요린 한가인 등의 코미인의 특징적인 옆태 얼굴 라인이 되겠습니다.